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구개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먼저 어 전제된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그은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연합입니다. 주님께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어 행보를 할때이 개명이 개명으로서 바로 지켜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연합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연합되는 거잖아요. 성신의 세례를 받은 것을 물세례를 통해서 인을 쳐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의 공식적인 회원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로 여겨주는 것이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연약하고 그 결핍된 그런 육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렇게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인인 의인 그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렇게 여겨 주는 거죠. 음. 주님이 에 우리를 그 둘째 아담이신 그리도와 연합시키시는 것은 첫째 그 창조 때 목표하셨던 것하고 똑같아요. 첫째 창조에서 목표하신 게 뭡니까? 그냥 그리 하지 않으니 하셔도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시고, 더 이상 뭐 보태고 뺄게 없는 분이신데, 그렇게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어떠함을 드러내야 돼. 그리고, 주님이 내신 그, 선악과 금령뿐만이 아니고, 뭐, 이제, 혼인 명령, 노동 명령, 문화 명령을 내려주셨잖아요. 그, 그 율법인데, 그게.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선하가 금령을 어김으로써 깨져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리도 안에서 재창조함을 받으면 이제 목표가 그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래서 그 완전한 대로 나 자라가라고 했거든요. 창조하신 자의 형상.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일을 위해 오셨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여전히 첫 창조 때와 똑같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뭐 <웃음> 수동적으로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 굉장한 대우를 해주셔서, 친구와 같이, 이렇게, 동격으로 여겨주셔서, 그, 우리를 존중해 주시죠. 우리, 우리를, 우리의 의지를 말살하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아버지의 형상을 잘 드러내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니까, 그, 그게 이제 그그리도와의 연합이, 그게 이제 구원이고, 거기에 구원의 목표도 있고, 구원의 방도도 다 제시된 것인데. 그니까, 러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그 깊은 의미, 그 넓은 의미, 높은 의미를 다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것을 누려가야 돼요. 주님께서 왕으로서, 또 선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오셔서, 그, 우리가 누려가야 될 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 높이 되셨는데, 높이, 그거, 그걸로 부족하니까, 또 성신으로, 그, 우리를, 그, 왕으로서, 선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통치를 받아 누려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신을 의지한다고 할 때는 그런 왕적인 모습 선지자적인 모습 제사장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목사만 왕이고, 뭐, 저기, 선지자고, 또, 장로만 무슨, 뭐, 제사장이고, 이게 아니고요그 기능을 다 받았는데, 그 기능에 앞장서서 섬길 사람들이, 이제, 목사, 장로, 집사예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도, 한, 그,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직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할 때도 그그 그, 그 기능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융합돼가지고 예? 연합돼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체로 드리는 거예요. 나 개인이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도를 머리로 한 존재로서 각자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새 사람이고 새 사회의 모습이다. 이게 이게 이거를 꼭 잊지 않아야 돼. 우리가 지금 계속 찬송 부르는 게 뭡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불렀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찬송했어요. 이, 이 이런 형상으로 지금 받았는데 이. 이제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종으로서 제물이 되 제사장의 위치에 또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주님그 왕족 권세를 나타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 안에서는 철저히 종속돼 가지고 자기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붙여 주시는 자를 하나도 잃지 않으시려고 하셨다. 이게 우리가 다 그런 기능을 부여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받은 것이고요. 또 매번 받아갈 수 있도록 성신님을 의지하게 했던 거예요. 말씀과 성신님을. 이게 그게 명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성격 공부를 하는 것도 이 일을 하기 위한 것이고, 내가 성신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이 일을 하는 거고, 내가 교회에 앞서서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것도 다이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그리 또 안에서 우리는 없어진 거예요. 개인, 우리, 옛 자아는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가 됐다. 그래야, 그, 사도들도 그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다 헤아리지 못해갖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냥, 제일 좋은 자리, 그냥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길을 썼잖아요. 그러고 자신들이 무슨 특권을 가진 것처럼, 어, 그, 그, 좀, 언저리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을 스스로 통제하고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놔진 거죠. 아, 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 이걸 다안 거예요. 거기에 쓰임 받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이게 복이다. 이게 진짜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삼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지 않으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없다. 구속사도 이루지 못하고 내가 구속사 안에서 한그 교회아로서의 그 접호심을 받았는데 거기서 사랑하는 의미도 못 찾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고 그게 기준이다. 항상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이 될때그 이렇게 말씀이 말생명의 양식으로 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양육하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양육받는다고 할 때도 개인이 무슨 교양이 높아지고 개인의 영성이 높아지고 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제 이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성경의 원리들을 이데올로기화해가지고 그냥 강제적으로 성적인 거기, 부속된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이 자신들만 그걸 주장해갖고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뺏어가지고 강제로 나눠주어서 평화를 이루고, 뭐,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주의를 통해서, 그, 인간의 인간됨을, 그, 완성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행복과 그 자아실현 자기 보람을 통해서. 그 철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래요. 심리학에 뭐 이제 프로이트는 너무도 잘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그 우리 5세 이전에 우리의 인생이 다 결정이 때인 거 아니에요. 그때 경험한 것 때문에 일생 그 그것을 그 그것에 메이거나. 거기서 붙들려가지고 산다. 근데 이제 그걸 반발하는 사람들이 뭐 융이나 뭐 아들러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아니다. 인간은 그렇게 결정돼서 끝나지 않다. 창의적인 존재고. 나 개인이 그걸 취해가 어떻게 취해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인간 철학과 인간 심리학은 죄가 빠지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가 다 빠진 거예요. 인간이 그 가장 앞서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그게 일부는 맞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춰 보면 다 맞지 않아요. 그, 뭐, 성격 심리학이니, 뭐, 긍정 심리학이니, 이런, 근데 보면, 인간이 긍정적으로 누리고, 성격적으로 고쳐가지고, 우리 기분을 바꿔서, 아니면, 뭐, 이 떠오르는 뭐, 이런 상들을, 저기, 부정적인 상들을 벗겨버리고, 긍정적인 상을 취해가지고, 내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물리치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이런 것들, 우울에 빠지는 거, 이런 걸 물리치고, 이제 자유롭게, 의미있게 살아보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항상 이게 현상적인 치료 부분적인 치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는 주님과의 연합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나 우리가 지음받은 피조물이니까 피, 창조주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이게 같은 이게 시대에 같은 공간에 같은 그 영역 안에 살아가면서 이게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이제 불교에서 이런 인연이라고 그러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래 가지고 <웃음> 그 의미를 두고 거기다 뭐 의미를 부여해서 서로 엮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인과응보라고 하는 생각으로 좋게 해서 조, 나쁘게 하면 나쁜 보험을 받는다 해갖고 착하게 해가지고 좋은 보험을 받으려고. 그건, 그것들도 다 현상적인 거다. 인간적인 거고 현상적인 근본적인 거는 주님과의 관계지. 우리 창조주와의 관계. 그분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서 다시 설계하고. 내 은사가 뭔지 내가 뭐, 어떤 직임을 받았는지, 그,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이게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하나됨 속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저 이효석 집사님하고 아까 잠깐, 그, 뭐, 오늘 낮에 강설하고도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시몬이 그, 그나마 그 질서를 존중했잖아요. 사도를 생각해가지고, 사도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용서도, 그, 그 자기가 그 심판받은 문제를 풀으려고 하고, 그런,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근데, 오늘날, 그, 교만한 우리들은 그것조차도 안 한다고. 그것조차도 안 한다고. 질서조차도 무시해버립다 어떻게 보면, 이 마술사 심원보다도 더 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롭게 삼의 하나님을, 에 의해서 지음받고, 삼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 저, 뭐야, 그 은사와 지음을 받아 살아가는 자라고 그러면, 진짜 내게 나오는 건 다, 그걸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삼위송을 부르고 영광송을 부르고 경배송을 부를 때 삼위 하나님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무슨 도식화해서 그 교리적으로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 안에 주님이 제물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그,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신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 것들. 을 그것,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채 받아서 누리게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성부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을 높일 수밖에 없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성신이 아니면 그것을 내가 취하고 깨, 깨닫고 인도 보호받는 건 못한다 그런 생각에서 성부 성자 성신을 다, 이, 그, 다 찬양하고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 위격으로는 삶이 일루고 계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다 다 개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성신 안에서 하나, 믿음믿음 믿음 안에서 하나. 이다 그런 뭐 고린도전서 1 2 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같은 얘기를 나누고 같은 사상을 갖고 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역동적으로 그거를 누려와요. 그러면 이웃에게 거짓말을 안 해요. 이웃을 깎아내리거나 이웃을 뭐 부풀리거나 예? 이런 거짓말을 안 해요. 자기 죄를 축소시키거나 자기 죄를 남에게 전가하거나 이런 거를 안는 하나님 앞에서 내내 내 상태를 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아 저렇게 될수 없는 사람인데 저런 말을 하네. 저런 행동을 하네. 그래서 그 높이는 거잖아요. 주님과 연합 그것을 가지고. 어, 저 아직 멀었어?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우리 행위로 스스로의 행위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알아요. <웃음> 그래야 이 계명을 계명으로서 지킨, 그래야 이 사회를 세울 수 있고요,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 그런데 우리 우리는 이 이제 우리 살아온 세월을 보면 보면 자기지에 보도. 보기보다는 남의 죄, 예? 약한 사람의 죄 보고, 이 말을, 말부터 앞서는 게, 우리 체질화 돼. 체질화. 그래서 듣기는 좋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잖아요. 귀가 두개 있는 이유도 그렇고, 입이 하나 있는 이유도 그런 거죠. 이게, 이게 절제가 성신의 마지막 열매인데, 그 절제가 안 되면 자기 입을 억어하지 않으면 이게 온 몸을 불사르는 불의불의 세계가 된다. 혀를 제어하자. 거짓이 다이 혀에서 나오는 거다. 마음에서 나오. 근본적으로는 이제 마음이 아까 이제 그 심원의 경우도 그 마음이 악한 거를 마음이 항상... 그 원래 그 아들러의 심리학을 보면 인간은 부족하게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해서 열등감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열등감의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극복하기 위해서 우월감을 가져야 된다고 자꾸 좋은 쪽으로서 이렇게 취해 가야 된다. <웃음> 일반적으로도 어,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 긍정적인 것이 일반 사회를 그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좋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게 마음이 마음이 이게 꼬부라진 것은. 남이 나보다 더잘 살면 안 되고,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면 안 되고, 남이 나보다 더 건강하면 안 돼, 남이 나보다 더배배 배 아픈 거죠. 그러니까 속에서 그 부글부글 끓어, 그래서 남이 좋은 결과를 내도 좋게 보지 않아. 그러면 이게 그게 축소시키는 거고, 그게 부, 자기를 또 높이는 거냐, 자꾸 거꾸로 자기는 부풀려지켜 이제 그런 좀 얘기를 좀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 이런 기본적인 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고 이숲 숲을 모르고 나무만 분석해서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한 절반 정도만 할 생각입니다.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낮에도 강사할 때 말씀했던 내용인데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은 누가 서로 크냐 하면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따라가는데도 이 속에 이게 부글부글 끓는 거죠. <웃음>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로 만드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지기 불과 5일 전 아니, 요 5일 전. 5일 전인데 이렇게 3년 반 동안 교육받은 친구들이 여전히 이, 이, 이, 이 모습이에요. <웃음> 이것이 한날 인생의 진면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죄와 악의 모습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스스로는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 6개월 전부터 십자가 지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세 번, 공식적으로 드러난 건세 번인데, 그런데 깨달을 수 없었다. 이 말씀이 어렵다 하고 많은 사람들은 떠나고 제자들은 어렵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정반대의 일을 하려고 도모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보면 사실 시원하고별 차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과 그 행적과 그 말씀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깨닫지 못했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러 가시는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못한 것입니다. 뭐 구약에 이제 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 그다 제시됐고, 주님이 또 계속 그, 그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피, 핍박받고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오셨거든요. 근데도 이제 그 생각은 다 밀어놓고, 이제 그, 그 나라가 올 때, 그, 그 앞선 순위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보다 주님의 옆자리를 바랐던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도로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했다고 그런 일을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안에 죄와 악품이라는 사실을 그 철저히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신을 의지하여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 아니하면 자기 욕심,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의 소욕에 종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그래도 사람인데 사람이 세상에 나왔으면 그래도 보람은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에?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빚고 비지, 비지, 올라오는 거죠. <웃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고 역사하지 아니하면 조금이라도 자기 속에 남아있는 아상 육신이 금방 자기 전부를 삼키고 그것도 모자라 무엇이든지 집어삼키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내세우면서도 실상은 자기를 따르기를 요구하며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이, 진짜 보석이면, 이게 보석이라고, 그, 어디 가서, 설 저기, 누구한테 세뇌하고 설득할 필요가 없죠. 이게 보석이니까. 이거 보석이라고 선언하는 거지. 그걸 믿든 안 믿든, 뭘, 그, 왜곡을 하든 말든, 보석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보석인지 불분명하면 이걸 보석이라고 세뇌시켜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진리에 의해서 여유가 없는 사람, 구원에, 큰 구원을 받은 여유가 없는 사람은 불안하니까 이걸 세뇌시킵니다. 자기도 세뇌시키고, 다른 사람도 세뇌시켜요. 이게 이제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다. 이게, 여기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어떻게든지 붙들어 두려고 세뇌를 시키는 거야. 우리를 떠나면, 그 저기, 여기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못하게 했다고. 이게 우리라는 그 카테고리를 딱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것 떠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없는 거지.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확신도 없으니까, 이제 틀 가지고, 프레임 가지고, 어, 그걸 사람들을 강작하고 주장하려. 여기 떠나면 구원 못 받는다. 이 교회 에 떠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너희를 위하는 자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그 너희 우리의 부분이다. 우리의 부분이라고 우리의 일부분이라고. <웃음> 주님이 이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느라고 하시는 태도 때문입니다. 이 아까도 삼위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안에서의 종속적 기능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은 빌리포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다 아버지 뜻에 순복해, 자신이 동등한 하나님지만 이 구속사안에서 그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조차도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아니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면 스스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당연. 그래서. 주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이룰 수 없는 거뇨. 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그냥 건너모 보고, 기도도 그냥 요식행위로 해버리면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길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게으르고 악한 자죠. 진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아무튼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무소불능을 떠올리지 않을 없는데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보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요거를 이제 그대로 사도들이 이어받아서 한거예요 아버지께서 시키지 않으시면 논의도 안하는거죠. 네? 결정도 안하고 논의도 안합니다. <웃음>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성 성자 예수님은 사사로움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 점에서는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 구속사 안에서 서로 딴 생각한 게 아니죠. 한 생각인데 서로 자기 역할을 다 맡으셔서 하신 거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어서 아들의 아버지로 계시기를 기뻐하죠. 사사로움이 없어요. 아들에게 기꺼이 온전히 매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메이시듯 아들도 아버지의 아들로 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셔서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나아가실 수 있었, 있었습니다. 이,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가정 안에서도 요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 자녀 역할, 아내 역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없어요. 자기가 그, 그 일을 하는, 아버지께 받았으니까, 그, 그거를 내가 독립된 인격체로 받았으면, 그 아버지 뜻에 북종하기 위한, 그, 나, 내 독립된 인격. 그것을 거기에 그 은사와 직임에 창념하는 거죠. 그게 사사로움이 없는 거예요. 사사로움이 있는 사람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는 거예요. 에? 지시만 하고 안내판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들어가고 지시만 해버려 그게 제일 비참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안 하고 난 보고 하라고 제 눈에 들보는 안 빼고 다른 사람 보고만 하라고 자기가 해본 사람은 그 일의 어려움을 알아서 굉장히 말도 조심하고, 그, 아주 원언순사를 쓰죠. 근데 안 살아보고, 그, 자기를 들여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건 무슨, 이제, 뭐죠. 칼을 쓸줄 모르는 사람이 칼을 쥔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사고 치는. 그칼 가지고 가는 데마다 사고 치. 사사로움이 없다 하는 걸 우린. 그래서 사실은 뭐 원수를 갈라내기도 하지만 그 원수를 갈라낼 때. 그, 자, 신 자신, 자신하고 분리해서 갈라, 갈라내는 일은 하지 않아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갈라내는 거예요. 음. 그 주, 주님은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 이 사랑을 받았으면 원수를 위해서 죽어야 돼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주 평생 돌을 닦아가지고 올라가서 겨우 해야 될그그 그 일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신자라면. 그런 주님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던 사람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지 아니할지라도 제자들을 위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까닭없이 핍박을 받을지라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 노릇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 가운데 세워지지 않습니까? <웃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은 이제 한식으로 주어졌던 거고 그그 그 뜻도 사실은 눈에는 눈 이상의 복수를 하고, 이해는 이 이상의 복수를 하니까 그걸 제어하느라고 한식으로 그거를 내리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욕 한마디 해도 죽이고 싶어 하는 거 인간이잖아요. 경범죄는 경범죄로 다르고, 중범죄는 중범죄로 다르고, 예? 아주 사망에 이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로 다루라는 거죠.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진 존재였는데, 용서를 받아서 주님의 아들이 됐고, 주님과 동역하는 자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입니 <웃음>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본받음으로서만 주님의 생명을 받음으로서만 하나님의 계명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저, 서두에 다 말씀한 것, 그 전제된 내용들. 그래야 삼의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그 자기 은사와 지금을 따라서 살려고 해야 이제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신 안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어도 조금이라도 자기와 다르면 용인하지 못합니다만 이런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임함, 우리에게 원수 노릇하는 사람이라도 친구로 삼으려는 그런 심정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거 건드려도 못 참는 거는요, 주님의 용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경범죄로 그, 저, 하나님 앞에 경범죄 진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은 다 사형죄 진 사람으로 알고. 그러니까, 그, 그, 그렇게 대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 시편의 저주시 같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지. 개인의 보복감정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까 자기를 해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나는 니들하고 달라. 왜 나를 괴롭혀? 해가지고 그 보복 차원에서 하는 게아닌다 <웃음> 그냥 아무튼 우리는 원수를 적치이고 원수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아들 안에 있게 하실 때 아들이 아버지께서 보이신 일 외에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시지 않으시는 사실 때문에 성자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아들처럼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참어도 이것까지밖에 못 참아, 이 이상은 못 참아. 다 건드리지 마.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는 이게 벌써 그 한계를 넘어서 구원받은 자임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스스로. <웃음>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아버지께서 보이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사실 그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가 되면 안되잖아요. 사도와 주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실제 또 죽였고 그런데 주님은 구원하는 자의 본이 되게 하려고 저를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도인가, 뽑힐 만해서 뽑힌 사람이 사도이다 라고 하는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사도가 됐다, 주의 일꾼이 됐다 하는 거예요. <웃음>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죄인을 위해서, 요인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신데, 죄인을, 아버지 이 뜻이 뭐예요? 죄인을 구속해갖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 뜻에부복해서 죽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일은 당연히 해야 돼요, 사실은. 당연히. 주님은 안 하셔도 됐는데, 우리는 당연히 해.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이게 앞세워서 일해 가시는 방법이 다 그거예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그, 오만, 거만, 것들을 낮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 아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개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니하셔도 되실 분이, 대신 죽으시고, 그것도, 어거지로 죽으신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시키든가 맞지 못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요. 그걸 자기가 벗어날 수도 있고, 항의할 수도 있는 존재지만, 스스로 그 아버지 뜻에 복종해서 죽었다. 그리고 스스로 취할 권세도 있지만, 그 일을 다 이루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 일을 또 인정하셔서, 그, 천하를 다스릴 권세를 다 주시잖아요. 그래 주님은 마치, 이전에 안 받았다가 다시 받은 것처럼 받아 가지고 또 올라가시잖아요. 그게 중보자로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죄인을 위해서. 음. 아버지 뜻의 부복에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니 안치는 주님, 주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발견합니다. 죄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개명을 받아요 그리토께서 죄 없으신 상태에서 아버지 뜻에, 아버지 개명에 순종하셨는데, 우린 당연히 해야 돼.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그 목숨을 내어놓으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명을 이룰 길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의 생명의 길을 받는 길 이외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가망성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가 교훈한 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될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율법의 강령을 비로소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의 몸답게 존재하고 주님의 지체답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시대가 그 또다. 이제는 새그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힘입어 가는 것이 즐기 즐겨서 기쁨으로. 누가? 그 섬기라 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 섬김의 사랑을 받았으면 스스로 알아서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요 음. 주님의 몸답게 존재하고 주님의 지체답게 행하는 것은 오직 그리토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러내면 절대 안 돼. 내가 뭐좀 아는 걸 드러내고 말이야. 내가 가진 뭐, 뭐, 뭐 능력을 드러내고 그걸로 뻑이고 이게 누가 크냐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 다, 다 사라져야 돼요. 진짜 우리 윗권세를 마음을 다해서 존중해야 돼요. 믿지 않는 악한 권세자들이라도 아한 정부의 마음 존중하는 마음은 있어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그그직 자체를 그 존중하지 않는 거는 인격살인하면안 돼요. 무슨 굉장히 무슨 똑똑해가지고 세상 잘 분별해가지고 뭐반뭐 바른 의견을 낼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떠돌고 다니고, 그게 이게 무식하니까 그러는. 사실 진짜 무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웃음> 그리토를 드러낼 때야만 이제 누가 크냐 하던 다툼은 다툼에서 벗어날 것이다. 거짓된 우리의 위장된 의식이 다 이제 물러나게 될 거죠. 결국 계명을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토의 거룩한 사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새 인류가 되고 새 사회를 건설하도록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걸 위해서 내게 계명이 주어졌고 그걸 위해서 나에게 모든 재능들이 선물로 주어졌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은사도 되고 일반적인 은사도 일반적인 사실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께 내 인사를 직분으로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은사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면 그게 참 충실한 충성된 종이죠. 자기가 할수 있는 건 요구밖에 안 되는데 주님을 의뢰, 의뢰해 가지고 더 기술적으로는 더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뭐 하는 일이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다 아름다운 겁니다. 눈치 보고 뭐 자기 편리 생각해서 가려고 하고, 예? 그런, 그런, 그, 책임 회피하려고 하고. 그러면 사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사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 전제된 것들이 있어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다 건설적이 된다. 우리의 그 책망도 의로운 책망이 될 것이고, 우리의 권면도 참 살, 살 찌우는 권면이 될 거예요. <웃음> 이제 오늘은 이제 시작도 못하고 다시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원래는 7페이지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시간에도 천천히 보죠. 기도하겠습니다.